직접 보고 사고, 먼저 보고 사고, 먼저 타 보고 사야 손해 안 보니까 아파트도 당연히 먼저 보고 사야겠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후분양제로 더 똑똑하게 서울 삽니다